이 아이 눈 남자 여자 남자 없어 남자 없어? 어 남자 남자 없빠 남자 우는 피에트 를 타고 갑니다 도착했는데 수류를 엄청 대충 보죠 응 대충 가서 가지고 처음에는 어, 그냥 집에 있는 폐지 가져. 지에서 아치가 와. 고 저희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생님입니다 저희 오늘 쇼핑을 할 거예요 건너편이 한시장? 맞아 쇼핑하고 저희 아웃자이도 맞춰 입기로 했습니다 너무 이쪽. 좋아요 나름 팀 룩이랍니다 그럼 다녀옵시다 냥 심카드를 살수 있다고 음, 그러면 이 근처 ATM들을 찾고 심카드를 개통하면 그랩도 부를 수 있고 그러면 밥도 먹으러 갈수 있겠죠? 네 톡톡봤 갔어 지도에서 여기를 오지나. 하는데 이런 곳이 있어서 저희 5분도안돼서 커피를 먹기로 했어요 저거 스타드 여 되게 싫어하네요 근데 이거 좀 비싼 것 같아. 저희가 원래 공항에서 하려다가 공항에 너무 다 문을 다 닫아가지고 그냥 시내 중심에 있는 데서 하는데 또 비싸. 채빈 씨가 맛집이라고 하는 밤미집에 도착했습니다. 몇번 먹었었어? <웃음> 아, 아. 위치는 콩 스파 앤 네일 밑에 있네요. 한 시간 됐어요. 우와. 여러분 여기는. 제가 다낭 2주살이를 할때 추천해준 어 반미맛집이랍니다 다른 곳 가서 먹지 말고 반미먹고싶으면 꼭 여기 와서 먹으라는 그런 추천을 받았던 곳이 여기 직원분도 동일한가요? <웃음> <없어서>. <웃음> 아니 조금 걸으니까 바로 앞에 한시이 있어요. <웃음> 여기서 아오자이를 맞출 수 있는데 우리 채빈이가또 아오자이를 같이 맞추려고 좋은 데를 미리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 한국인이 봤었을 때좀 예쁜 디자인을. 여기 2층 올라오니까 이렇게 옷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원디스, 원디스. 이거랑. 그러게? 아니, 꽤 괜찮은 것 같아. 너는 진짜 그런 거. 오, 토이퍼. Thank you. How much? Hello. Same, same. s 만 p time. Discount? 만 k a y Okay. Sip time. Sip t i m 만 Sip time. Okay. s 0 p t i 1 0 s 만 p 1만 m e 0만 p t Okay. 1 0만만1 0만1 삼십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까만 까만. 왜 들어? 어 이거. 우리 내일 이거 입고 돌아다닐까? 아우 안녕. 안녕. 안녕. 이녕 안녕. 아녕 안녕. 안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라로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이녕안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신남은와 40일 25일 다 이거 맘에 들어. 땡큐. 저는 여기서 샀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 오케이. 신발을막 벗겨. 너희 발 너무 바쁘다. 남자 고 쌤쌤 남자 고 여자 고 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 <laughs> <cười> 남자친구 나도 없 없어 도나 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남자 없어 남자 없어? 어, 남자가 없어 나도 아, 남자 없어자자 아, 남자. 나도 남자. 남자. 엄마. <웃음> 엄마. 엄마. 어, 엄마가 엄마가 나감 나도 나도 나도 맞아 맞자안 맞아. 되니까 더 예쁘군요 와 진짜 태비나 너무 예뻐 사람이 없어서 진짜 좋다 이번엔 2차전으로 헬스하러 갑니다 아니 분명 쉬자고 했는데 둘다안 쉬고 지금 계속 운동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누구세요? 갑자기 열심히 <웃음> 여기 뷰가 진짜 미쳤어요 뷰 진짜 너무 예뻐 배에 든게밥미밖에 없네 <웃음> 이렇게 시키셔도 되냐고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웃음> <về> <이렇게 시키고> <웃음> 죄송하게, 반미밖에 안먹이고 <웃음> 그러네 밥을 못 먹었네 우리가 내일은 밥을 먹자 가 그치? 제발 제발 제발 Can we order? Uh, sorry uh. I don't t h i we all I uh, will order yeah. Thank you Thank See you tomorrow <웃음> <웃음> 저희는 밖에서 밥을 먹으려고 뒤져보다가 진짜 한 10시쯤에 여기는 문을 다 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못먹고 그래 머플로 시켰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먹은 게 밥밖에 없거든요 내일 저녁은 밖에서 먹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일차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2일차 여행코스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